여러분 오늘은 불금입니다. 오늘 금요일. 저는 오늘 비대면 사이클로 오늘 금요일을 불태울 겁니다. Yes, come on. 어이거 비대면 데이트 재질인데? <웃음> 준비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오오사 초. 오, 시작한다. 4초. 시작한다. 3, 2, 1, 일. 아 달려봅시다. 아와 어, 재밌다. 아 가자 가자. 아왜 금요일 밤이라 그런지 연애. 어. 밖에안 어. 계시네요. 그러게요. 기아 몇으로 타세요? 아직은 일 단이에요. 1? 예? 네, 이제 슬슬 불기 시작겠는데요 우리 뭐 내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뭐요? 둘다 다이어트 하고 있잖아요. 아, 맛있는 거? 샐러드? 비싼 샐러드. 만 원짜리 샐러드 사기 어때요? 아, 만 원짜리 샐러드 좋네. 오케이, 저 슬슬 달려보겠습니다. 이제. 아, 잠깐만 오지마, 오지마. 놀린다 <웃음> 어, 이게. 아, 그러니까 같이 하니까 진짜 뭔가 진짜 같이 타는 거 같아. 네. 오, 3 등이야. 아, 지금 붙잡 말이 없어졌죠. <웃음> <웃음> 전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어, 벌써요? 아, 제가, yes, c o m 해야 힘이 나거든요. yes, come on! c o 아이, 사람이 좀 많았어야 각이 나오는데. 그러게요. 어, 뭐야? 3 2 1 2 드디어 도착, 도착. 됐습니다 오. 씻으세요, 이거. 아이고 아이고 유튜버님 미쳤다 진짜 죽을 것같아 너무 힘들어. 와 이게 진짜 혼자 살 때는 그냥 힘들다였지 같이 타니까 아주 미쳐버리겠네요. 진짜 승부역에 불이 타가지고 겁나게 밟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은 패배 다음에 한 게임 더 해야겠어요. 확실히 브로디님은 맨날 타가지고 저보다 훨씬 잘 타시네 오늘 제가 브로디님이랑 한그 경주는 그 야피사이클의 레이싱 모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기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같은 시간에 들어와서 이렇게 경주를 할수 있는데 혹시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전화 상담 받으실 때 한국 타잔 보고 알게 됐어요 라고 말하시면 10만원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혜택도 꼭 챙겨가시고요. 또 특별히 구독자 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열어주셨는데요. 야핏에서 나온 홈트 572강 30일권을 10분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이제 제가 다시 도전을 시작할 거거든요. 한국 타쟁 했으면 하는 도전을 적어주시고 이메일 주소 함께 적어주시면 또 좋은 도전 주제 주신 분들 제가 10분 뽑아서 홈트 수강권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이도 오는데 어딜 나갑니까? 헬스장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어깨 조지를입시다 아이씨 안 죽었네. 아우 씨... Pick it up i it up, pick it, up pick it up You see the d r i p fit it up I'm in my car and I get it up s e c Ooh, I been on the Flex since Flex Zone, neighborhood all in your eardrums, I ain't never scared like Bone Crush, boy I got God don't fear none, my line busy take no calls, feels like I don't have no flaws, snakes in the grass cut those off, y o squad Shady m y bros rock. 운동 끝나고 필수 코스 아니겠습니까? 와 근데 제가 진짜 솔직히 사실 바디 프로필 찍고 한 6개월 정도 운동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완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헬스를 간게 오늘 이제 한 일주일 차입니다 근데 너무 깨운네요 그동안 이 재밌는 걸이깨운하고 상쾌하고 파이팅 넘치고 이 정말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이 운동을 왜안 했을까 싶은 생각이 그냥 듭니다 진짜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어렵긴 한데 진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앞으로는 그냥 운동은 뭔가 여름이 될때 마음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의 디폴트 값 그냥,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어 유튜브를 제가 그냥 하듯이 그냥 운동도 그냥 한다 숨 쉬듯이 우리가 숨 쉬듯이 운동도 그냥 한다 사실 제 채널 계속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부가 요새 많이 안 좋아요 근데 요즘 정말 피부가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어쨌든 뭐 몸은 옷을 입어서 숨길 수가 있는데 얼굴은 이제 그냥 바로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팅을 할 때나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리고 뭐 회사 갈때 조금 뭐 여자친구를 만날 때만 해도 피부가 안 좋으면 좀 스트레스가 받더라고요 뭐 외모가 뭐 잘생기고 예쁘고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피부가 좋으면 일단 인상이 좀 달라져요 그리고 약간 자기관리를 잘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딱 주고 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같더라고요 물론 피부 안 좋다고 다 자기 관리 못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 노력에 의해서 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피부는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데 쉽지 않네요 화장품도 여러 번좀 바꿔보고 커피도 요새 안 마시고 그냥 커피 이제 수분을 앗아 가니까 커피도 좀안 마시는데 막 크게 효과는 없어요 물론 요즘 이제 거의 하루종일 마스크를 시키고 있다 보니까 그게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쉽지 않네요 근데 이렇게 뭐 팩이라도 하고 좀 그래도 좀 변화를 주려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관리라는 게 이제 관리를 해서 진짜 좋아지면 더 좋긴 한데 그냥 관리하는 것그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고 뭔가 좀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도 그냥 하는 것 자체가 재밌잖아요 뭐꼭 몸이 좋아지고 말고를 떠나서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풀리고 진짜 내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내 몸을 위해서 뭔가 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딱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데 뭐 피부관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저는 또 유튜브를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앞에 이제 영상으로 얼굴을 들이대야 되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하... 참 이게 항상 좀 신경이 쓰이는데 뭐또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죠 먹는 것도 좀 클린한 걸로 조절을 하고 생활 패턴도 조금 규칙적으로 하고 뭐 운동도 다시 시작했으니까 꾸준히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밥을 먹으러 갈건데 어... 국밥? 국밥은 그래도 피부에 막뭐 크리티컬한 영향을 주진 않겠죠? 아 영상에서 맨날 국밥만 먹는 것 같은데? 뭘 눌러야 돼요? 네. 네. 네. 여